어, 머리카락. Six. 머리카락을 잡고 치고 나갑니다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현씨 머리카락 좀치워주세요 <웃음> 네. 지금 너무 비주얼에 신경쓰는거 아, 아닙니까? 그러네요. 비주얼을 포기하세요 아, 지금 짐이가. 지금 제금가금 지금 왼쪽지 머리도 네. 좀 넘겨줘야 되는데. 아, 아, 아, 아. 머리, 좀, 머리 좀 넘겨주세요 <웃음> <웃음> 머리 좀금지 주세요. <웃음> 위기 탈출! <웃음> 다현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다현이랑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쩜 어떡하지? 빨리 대답해줘요! 어떡할 거예요? 어떡하지? 그러나 저고 <웃음> 하는 걸로? <웃음> 네? <웃음> 네?